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국립중미산 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곳이 휴양림 1주차장이고요. 1주차장으로 오셔가지고 이곳에 주차를 한 다음에 저기 보이시는 매표소에 가서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온도 재시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800원이니까 현금 800원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체크인을 한 후에 이 위로 쭉 올라가면 되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곳이 202번과 205번이 있습니다. 지금 202번하고 205번은 좀 사람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하기가 좀 힘든데 위쪽에서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지금 텐트 쳐져 있는 데가 205번이고요. 그 옆에 202번. 202번하고 205번이 인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 자체 크기가 엄청 큰 데다가 그리고 데크와 데크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205번 옆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은 이쪽에 이렇게 바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럼 편의시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남자 화장실하고 남자 샤워실이 있는데 여기 한번 먼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곳이 남자 화장실인데 아, 굉장히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으로 이렇게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 한번 볼게요. 지금 사워장은 사람이 있는 관계로 나중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취사장이 있고요. 취사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장 맞은편으로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옆으로 저렇게 흡연 장소도 따로 마련이 돼 있으니까 담배는 흡연 장소에서 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05번 데크 맞은편에 보면은 이게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다리 건너편에도 옛날에는 데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리가 못 들어가게 좀 막아 놨어요 그리고 데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구역은 단 데크 두개 그리고 사이트도 엄청 크고 주차도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가 명당인 것 같아요 다음 안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차로 이동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번 하고 205번 편의시설 쪽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에 이 야영장 안내도가 있습니다 지금 본 곳이 202번하고 205번이고요. 여기 데크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화장실이 있는 곳이고요. 이제 지금 가볼 곳이 2 1 1번부터 217번까지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1야영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1야영장은 없어졌고요. 2야영장과 3야영장, 이렇게 두 개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2야영장 211번부터 219번까지. 이 표지판은 아직 고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211번부터 217번까지 있다 그랬는데. 여기 211번부터 217번까지는 제가 지금 차를 세워놓은 이 갓길에다 차를 세워놓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길로 짐을 갖고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211번 데크고요. 211번 데크에서 보는 좀 풍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곳이 211번 데크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풍경은 앞에 산이 막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바로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소음은좀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211번 옆으로 212번 또그 옆으로 213번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데크가 212번 데크고요 저쪽에 보이는게 213번 데크 입니다 213번은 바로 도로 앞에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소음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길은 211번하고 212번이 함께 하나의 길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213번 앞에 있는 길로 올라오시게 되면 은이 위쪽으로 4개의 데크가 또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213번 데크 옆쪽으로 해서 길로 올라오게 되면 은 저쪽에 215번 데크가 있습니다. 215번 데크 어떻게 생겼는지 경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15번 데크 이쪽이 고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치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와도 어느정도 간격이 있어가지고 소음도 그렇게 심할 것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216번 데크입니다. 지금 216번 데크 위에 올라와 있는데 216번 데크 바로 앞에 길이 있거든요. 그럼 이 길로 215번과 216번이 함께 써야 하는 길인데 216번하고 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214번 데크입니다. 214번이 216번보다 나은 것 같아요. 도로하고는 가깝지만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어느정도 보장되는 데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217번 데크가 있습니다. 217번 데크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데크가 217번 데크고요. 217번 데크 앞쪽으로는 이렇게 공터가 좀 있네요. 여기다가 타프를 쳐놓고 데크에는 텐트를 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17번 데크 위에 올라와 있는데 217번에서 보는 경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곳에 두 개의 데크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일곱 개의 데크만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예약할 때 옛날 영상들밖에 없어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데크 배치가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이하영지 존입니다. 여기는 220분부터 238번까지 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좌측과 우측으로 데크가 돼 있고요. 좌측에는 228번부터 238번까지가 있고 우측에는 220번부터 227번까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지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측에 처음 나오는 게 220번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처음 게 228번이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227번 데크고요. 그리고 이쪽 맞은편이 226번 데크입니다. 데크와 데크 사이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리도 어느 정도 다 떨어져 있고요. 모든 데크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고 계신 것이 226번 그리고 226번은 옆 데크와 고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게 235번 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234번 있고요 어느정도 계단 형식으로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225번 254번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고 계신 것이 234번 데크 입니다 234번도 밑에 데크하고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고도차가 있죠 저 밑에 게 233번 그 다음이 232번데크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2 2 5번 있고요. 224번은 지금 사람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번 그 밑에 232번 그 밑에 231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고도차가 있어요. 그리고 223번 입구에서부터 220번이 시작되고요. 저는 지금 거꾸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맨 꼭대기에 있던 그쪽 자리는 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차라리 3구역 쪽 화장실이 가까운 편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3구역에는 총 6개의 데크가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먼저 딱 들어가면 304번 있고요. 그 다음에 303번, 이쪽, 그 다음에 취사장 301번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우측 쪽으로는 306번, 307번, 308번 있습니다. 자, 3야영장 우측으로 가면은 306번부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306번이에요 306번 제일 처음에 있고 위에 두개 사이트가 더 있는데 차는 이 앞에 모두 주차를 하시고 짐을 좀 옮기셔야 됩니다 306번은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하고요 306번에서 보면 저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307번과 308번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308번이고요.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자, 308번에서 보면은 저 바로 밑에, 저기에 바로 밑에 있는 게 307번. 그 밑에 있는 게 306번입니다. 그리고 308번에서 보면은 옆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마간으로 놓고 있는데, 어, 감상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의 계곡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가 유일해요 어, 조용히 지내실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308번 강추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길저 앞에 306번 저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여기까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에제차 하얀색 차서 있는 거그 뒤에가 개수되고 요 앞에 있는 게 304번입니다 이게 304번 데크고요. 뭐 입구에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기는 할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데크 옆쪽으로 어느정도 공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타프를 치던 이런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는 데크 앞에 세워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303번. 그리고 야외 주사장. 여기가 301번 데크입니다. 그리고 301번 데크 옆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한 칸이 있네요.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은 두 칸이고, 남자 화장실은 한 칸. 그리고 샤워실은 없습니다. 301번 자리가 단독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일 것도 같긴 한데 저쪽 화장실에서 물탱크 소리가 좀 크게 들리네요. 어, 소리에 좀 민감하신 분은 여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야영장이랑 3야영지 사이가 좀먼줄 알았는데 바로 밑에서 보면 은 2야영장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미산 자연휴양림을 둘러봤습니다. 우선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 2야영장의 202번과 205번입니다. 여기 두 자리는 호불호가 없구요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미산 휴양림 캠핑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